응. 응. 응. 이렇게 하니까 앞으로 가지기는 하는데요? 음, 야. 음, 야. 게임 f 게임하는 a 플 피스티 어드벤다. 간단한 물고기 모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미친 바람 게임입니다. 플레이 오프라인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는 게임이냐면 A와 D를 이용해서 퍼덕퍼 어, 부스터! 아 W 키 누르면 은 엉덩이에서 방구를 껴서 부스터를 쓸수 있는데 반대로 날아갔잖아요. 레이어 지금이라도 끌까? 만마매야 어, 됐어. 아, 음, 안 됐어. 내려와서. 닫혔어 이제. 어? <웃음> 설사하는 수준 아니냐요? 좋아, 이렇게 전진하자 안녕히 계세요. 어, 어디가? 아! 왜 다시 후진을 하고 있냐고? 니가 해봐 후진이 되나 안되나? 나도 모르게 후진이 된다고 아니 나 이거 조작하는 방법 하나도 모르겠어 야 다른 고통게임들은 그래도 몇번 하다보면 아 이게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나아가지는구나 라는 거를 깨닫거든요? 전혀 감이 안 오는데? 아, 올라왔다 하 이게 부스터를 쓸때 좌우로 파닥파닥거리면은 굉장한 초진력을 얻어요. 퍼덕거리기만 하면 되는 게임이 아니라 부스터를 잘 써야 돼, 부스터를. 응. 응. 응. 이렇게 하니까 앞으로 가지기는 하는데요. 응.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뭐야? 하. 고스튬이 있어. 의도치 않게 히든 아이템을 찾아버렸군. 헉! 야, 저기 밑에 길이 아닌 곳이 있네. 이거 못갈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와우. 와! 대박! 물고기들이 왜 그렇게 바닥에 떨어지면 퍼덕거리는지 드디어 알았어.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라고. 으, 야. 차가 있잖아. 야 근데 이거 바퀴 루트가 보이는 게 진짜 갓겜이다 그렇게 고통받지 않네 이 정도 거리는 날아서 가야죠 부스타! 부스타! 사타부! 오옷! 오옷! 자 난다요! 난바고래 고래가 난다요! 조차 조차 조차 조차 조차 조차 조차 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자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지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 오 됐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됐어 아주 큰 위기를 넘겼어 어? 집으로 들어가면 엔딩? 제발 엔딩이라고 해줘 15분 만에 엔딩 보는 거야 들어가자 아 집이 아주 텅텅 비었구만 아수없다 아수어 왜 그래, 세이브라도 있는 게 어디야 오 문을 밀어서 열수 있어요 가설문 문 뭐야 이거 저걸 쳐야 돼 쳤다 아저 부르는 거구나 엘리베이터를 됐어! 쳤어. 좋아, 이제 반대편으로. 어 떨어지는 거 아니지? 엄마! 엄마! <웃음> 아, 엘리베이터 틈이 왜 이렇게 넓어요? 됐다. 어? 뭐야? 위층에더 있네? 아, 여기가 진행루트인가? 이쪽이 진행루트인 것 같으니까 저딴데안 갑니다잉. 코스튬 전혀 필요 없고요. 이야! 됐어. 와, 대박. 근데 뭐 어떻게 하라고 여기서 설마 저 초록색 지붕 위로 올라가야 돼? 파이프 왼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고요? 게임을 끄겠죠? 아야! <웃음> 가져. 아쉬웠다 이 말이야. 아! 됐어 완벽해. I am my mom. 아, 이건 날아서 넘어가면 되는 거지? 아, 이런 건 쉽지. 내가 이때까지 맨날 날면서 갔잖아. 이거 봐. <웃음> 아, 나이컨트롤에 익숙해지는 게왜 이렇게 자괴감이 드냐. <웃음> 다 왔어. 이 지긋지긋한 하수도도 끝이야, 이제. 저거 봐. 지금 출구가 보이잖아. 저기 오른쪽에 반짝거리는 저 철창을 보라고. 예! Yeah! 야, 막 새가 날아다니는데, 저거? 새가 나 가로채 가는 거 아니야? 어? 아, 우리가 저 바다로 가는 게 목적인가 봐. 어? 싸이고, 이개새 도전과제를 달성함, 디너. 이렇게 물고기는 저녁 식사가 되었다고. 이거, 가만히 있다가, 갈매기가 오면 움직이자. 좋았다. 어왜 이렇게 빨리 와요? 어? 어? 어? 아, 야, 아이, 초. 아, 엔딩 각이 보인다. 이 정도 난이도면은, 엔딩 가능성이 있어. 바다가 코앞이야, 이거 빨리 가자. 아, 엄마. <웃음> 걱정하지 마. 가다 보면 언젠간 가겠지. 아 죠! 좀... 아유. 왔느냐? <웃음> 나신 커네. 이것이 방구 컨트롤이라는 거다요. <웃음> 이게 가끔씩 내 진행 경로에 앞쪽으로 빨간색이 뜰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과감하게 후진. 야이씨 과감하게 후진을 하려고 하니까 뒤쪽도 있네? 아니, 저건 진짜 선 넘는 거 아니냐고? 아! 아! 제발! 아! 이건 그냥 제작진의 변태 ᄉ ᄇ 야 플레이어들 고통받는 거 보면서 즐기는 거지. 너네들처럼. 어? 아, 왜 피했잖아! 아, 이게 전체 이용가여서 키스해도 죽나? 아이 빨간 줄 안다도 이게 피격 판정이 좀 넓네 아니 근데 개같은 게 바로 옆에가 바닷가인데왜 가지를 못해 각도 조절 몰라? 근데 그 와중에 한 시간만 했다는 것도 놀랍다 이거 나 지금 한 38시간 정도 한 기분이거든요 아 내가 이래서 공토 게임을 안해 진짜 개 싫어 와 진짜 장난 아니야 미친 갈매기들 며칠을 굶은 거야 이게 야한번 공격을 하면 쿨타임이 있어야지 저게 갈매기가 양심이 어... 뒤졌나 진짜 어 아아! 진짜 이씨 말이야! 이런 방식으로는 죽어도 못가요 확실히 빨리 갈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 스피드런 영상이 4분이라고? 네. 이게 어떻게 돼요? 어. 와, 봤는데, 이걸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 어, <웃음> 난 컨트롤이 안 돼. 아니, 아까 그 사람은 되게 안정적으로 날던데, 도대체. 어떻게 나는겨? 어, 나 알겠어. 아, 이게 왼쪽을 짧게 누르고 상승을 해야 되네. 지금이다. 손 시술! 적이 개... 이게 내가 봤을 땐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확실히 운이 좀 필요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나가자다 왔다! 제발... 안 돼... 에! 안 돼...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제발... 제발 빨리 차라... 다 왔어... 나 지금 심장 터질 것 같아... 다 왔어! 세이브 했다 세이브 했다 가자! 30만원! 아! 와... 자 인간 승리다 이거 이게 다야? 엔딩이? 마마메야. 저딴 엔딩 보려고 2시간 가까이 이 짓을 했다고? 나한테 다신 이런 게임 추천해주지 마라 아 진짜 너무 힘들었네 자 심플 피쉬 어드벤처 개떡같은 게임이고 컨트롤이 정말 힘들지만 그만큼 깼을 때의 성실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좋습니다. 뭐, 뭐, 원래 똥겜이 다 그렇지, 뭐. 마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